자, 이제 우리가 타고난 체질을 알았다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흘러가면서 이 질병과 체질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가는지를 우리는 풀어봐야 돼. 자, 이것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 해야만이 원인과 이유를 우리 다알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체질에 따라서 태어날 때 자, 누구 말할 나 탄생했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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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기 하나가 부족해갖고 그 기능을 못할 때 허약체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질병형 체질이 있어. 질병형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겠나? 체질은 에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거 질병형 체질은 내가 강해야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약한 사람이야다 음. 자, 강한 장기가, 장한 강기가 힘이 없는거야. 이것을 우리는 질병형 체질이야 내가 강해야되면서, 태어나기는 강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천적으로 이것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다 유전성 질병은 어떻게 해? 이건 애초부터 질병을 치료해야 돼. 그치? 이거는 질병 치료를 해야 돼. 유전성 체질은 치료를 하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고. 허약체질은 어떻게 해? 이 보양을 해야 되겠죠. 그치? 뭘 해야 되는 거야? 허약체질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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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왜 근원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나설 수가 없다는 거, 강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 그런데 이것을 북돋아 가지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건강법이.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보양식을 잘하게 되면 바란스를맞춰주면 되죠. 잠깐, 이건 허약 체질이. 그러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병을 앓고 오는 데는 무엇이, 가지? 질병이 도래한다는 것은 무엇이 원이니까 가장 원인은? 질병을 동반하게 돼.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우리는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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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스트레스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답은 어떻게? 해? 정신적 요인도 있지만은 이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는 건강을 굉장히 해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정신적 요인도 우리는 스트레스의 하나에 속하게 있지만은 우리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에 공부 못하면 어떡해? 어, 열받아고 혼다 가고 그렇고 돈을 못 버리면 어떡해? 어, 그뭐 누군가한테 장가 먹고 시집가면 어떻게이 모든 것이 만사가 스트레스로 우리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이어져 갔다는 것은 이 스트레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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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기가 어떻게요? 해이것이 바로 우리는 갱년기라는 게 아니. 그런데 갱년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무조건 시도 때가 더웠다 추웠다 하면 갱년기다 이랬 분다 이제 허름이뭐 어떻고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변에서 성숙기에서 노화기로 넘어오는 그 순간이 우리는 이 갱년기다. 그러면 또한 단계가 어떻게? 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오는 이런 변화기가 있죠 그죠? 이럴 때도 우리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그런 것 같나? 자, 여기서는 우리는 마찬가지다. 인생살이나 마찬가지다 이때는 성장해갖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결혼한 상태에서 혼자서 가는 게아니래이 말이에요. 그치? 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이시기 되면 또경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노하 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됐은 경우가 있다. 그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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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살 너무 많이 쪘다. 니는 비만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 성장기에서는 비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둘중 애들 봐봐. 조금 있으면 얘게톡 하던 게 키가 쑥 크고 멀리 지가날씬해지잖아 그리고 이 학교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많이 묶고 막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은다 배우겠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많이 묶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성장기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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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허약 체질을 개선해야 돼. 그래야 이 건강상 오르다 그래서 누구 말잖나 요즘 와서 젊은 사람들이 당뇨도 많아지고 그거 먹어 고혈압도 많고 이렇게 누구 말잖나 성장에도 많고 막 이런 게또 엄청나게 생기잖아. 이때 잘못된 게 이때 누구나 결혼해 갖고 파산하는 것도 이런 건강 관리를 잘못. 이때 건강 관리를 잘못해 갖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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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 속에 딱 들어갔으면 간단하면 쫙다넣고는 누구말따는 처방꽃까지 다 넣으니까. 자, 두 번째. 이시에는 어떻게 성숙기에는. 자, 이시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뭘까? 이시의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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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힘이 없다니. 너무 살이 빠지면 힘이 없다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살이 조금 붙어도 돼. 우리, 이사건우님의 그, 이때는 살이 조금 붙어도 된다니까, 너무. 이제 힘이 돼. 안 들어가? 응. 어, 잠시도 돼. 그럼 잘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때는 이러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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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체질 진단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체질 진단을 해야 되겠나? 체질 진단하려면 당연히 이 논리를 다 따져야 돼. 자, 어떤 체질로 태어나서, 어떤 나이 때에,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허약체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답을 할수 있는 거야. 그거 없시면 뭐, 수체질이 그면 뭐. 나이가 들으나 안 되나, 니는 뭐, 신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하고,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다 체질이 아니다, 는 말이에요. 자, 이런 나이 대에 이런 나이 때에, 이런 성장기에서는, 이런 체질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벌써 에너지 밸런스가 깨졌다. 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해갖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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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부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오게 되는 거야. 한쪽 부위가 집중적으로. 부위. 그럼 똥배 많이 넣은 사람 어디가 강해서 그렇게 나 그러면 위가 강해서 그런 거야, 에이? 그렇게 시도 때도 지 물고 고 물고 그 생각만 하고, 냄새만 맡고당기고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럼 이쪽에 자꾸 부푸는 거야, 힘이 강해갖고.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해? 위에 좋은 음식을 뭐해야 되겠나? 아니면 다른 음식을 뭐해야 되겠나? 다른 음식 당연히 모아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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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허약체질 지금 네가 진짜 허약체질이 냐 아니냐? 그러면 여기 항목이 딱 있어. 요 허약체질에서 나타내는 증상들이 딱 있다. 그걸 딱 체크하는 거야. 그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나는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체질, 자기가 타고난 체질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어릴 때는, 어릴 때는 허약체질이 있으면 에너지 밸런스가 깨진 상태고 그런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질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없는 사람은 그냥 일차 통과고 그 부위가 큰 현상인 같은 경우 이거는 벌써 허약 체질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딱찍켜 보는 거지 그러면 진짜 성숙기에서는 무조건 비만 부위만 찾으면 돼 성숙기는 비만 부위 이것이 유발하는 거야 비만이 스트레스와 비만이 우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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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의 변화등을 가져오는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풀어내는 거야. 이것을 풀어내야 이제 완벽한, 어떻게 해야? 체질 진단이 될 거잖아. 그래야 이유와 원, 원인, 병명을 우리는 다 찾아내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 체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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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신체 리듬이다 네, 신체의 이 구곡이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냐에 따라 갖고 내가 병으로 오겠다, 안 오겠다가 지해지네요 그럼 이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거에요 그러면 이, 이것을 우리는 바이오 리액티비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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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아 스트레스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뭐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보면 뭐 어디 가도 뭐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받지만뭐 무엇이 올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우리 받지 않을 것인가? 이건 안 가르쳐줘. 그지? 렇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지. 만만 스트레스 회사 보면 어쩌나? 그런 방법으로 논리를 펴야, 그러 그냥, 그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 그런데, 우리 고사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알았지 줘야 만이될거 아니고. 그치? 누군말따나 자살한다,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오는 것인지 알아야 될거요 그죠? 고도 모르면서 뭐 우울증이 돼서 자살만 해 뿐만 전부 다 우울증이다니 <웃음> 그에 불만이야. 응? 누구 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무조건 우울증이야. 이? 이거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야.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온다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예요 신체 리듬과.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나 안살겠나안 쌓이겠지 잘.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데 내 신체 리듬이 꽝일 때는 어떻게 해? 이때 결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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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 본성곡선이다인간의본성곡선 응, 응. 이것이 원래 이거는 본성곡선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1 9번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인간이 본성이 되는 거야요내 생체 반응곡선이 되는 거야. 9년 단위 주기가 제일 좋9년 단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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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감성 곡선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신체 리듬이다, 그렇지? 자, 신체 리듬은 단어가 조금 고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해야 돼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좀잘 기억해야 돼이 리듬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쓰기가 별로 안 편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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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 스, 스트레스 웨이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많겠지? 많겠나? 그러면 그걸 다 쓰면 다음에 할 거. 신체 리듬에서는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 리듬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병이 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는 여기 반응 곡선이 이때 우리는 생길 확률이 아주 높은 거야. 반응 곡선이 이게, 이게, 뭐거 보고. 지금 원리만 설명하는 거야. 바이오리슨이 우리는 질병이 발생될 아주 위험한 시기가 저 시기인데 이것이 높고 신체 리듬이 약하다면 이때는 결정적으로 병이 오는 거야.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시기에 신체 리듬이 약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체 반응 곡선이 약해질 때 우리는 결정타가 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빗겨가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잘안 받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이이 이 세계의 곡선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하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는 걸 하고. 자, 이것이 우리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는 모든 사람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질병을 일으킬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올 것이냐? 이게 천만이겠지, 그치?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갖고 이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전부 다 다르다, 이말이에요그럼 지금 그거를 한번 풀어준다, 이말 스트레스 말이 때. 나는 무슨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참말로 과학도 우리는 좀 발전을 해야 되겠고, 과학도 발전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생명 과학도 발전을 해야 되겠고, 이 학문들이 정말 올바른 것들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펼쳐지는 것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1 번이 우리가 체질에일 다섯 개중 있어요. 체질이 한 보자 수, 어, 저기 수, 자수 체질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증상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게 되면 내가 기운이 쭉쭉 빠지는 타입이야. 이것이 우리는 누수증이라고 하는데 수의 수기 체질로 태어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빠지게 되면, 무수증이다. 물이 줄줄 새듯이 한다면, 이, 심이 의해만 없다이말이에요 빌빌이 하는게 돼 그렇지? 네. 음, 뭐, 뻔한 거야. 이거 스트레스 많이 빠지게 나도 풀면 똑같을 거야, 아니? 무수증으로. 무수증으로 인해서, 나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돼. 무수증. 그다음에 이제, 목이 누구? 아, 뭐, 목 어. 자, 목이 체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 목이잖아, 목. 이거는 누수고, 그렇 이게 목이다 여기서는 열목통이야, 열목통 아, 열목증 열목 어, 열목통 열목증 열목이 뭘까? 속에서 열이 차갖고, 우라, 우라통이 아니고, 열이 차갖고, 속에서 확 디비지는 거야. 우리 사장님 그렇다. 저한테 태어나면 열받고, 그 잘못하다가 보면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응? 어? 그렇게, 열목. 이 사인은 타입이다. 풀지 못하는 타입이다. 여기서 틀리면 안 되잖아. 이론이 좀멍터리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이? 한 명도 틀리면 안 되겠지. <웃음> 그 다음에 뭐 봄? 하 누레는 여가? 네. 여는 스트레스 말범보는 울하통이 되보는 거야. 울하통. 네. 여는 어떻게 생각해, 면 이 폭발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막 사건 치고 사고 치고 일하는 거야, 우라통은. 우라통은 이건 토해내버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아까 저게 열목통은 어떻게, 해? 여기 에열 불이 갖고 사에가지고띠못 풀어갖고 병이 되는 것이고, 우라통은 어떻게, 해? 터지게 되면 쟤 터다 붙나, 이 말이야. 틀린 게 있나? 없잖아. <웃음> 요것이, 그, 그렇게, 이게 좀더 체질에 따라서 다소는데이 말이야. 저 대단한 사람들 둘이 있다, 그지? 대단한 사람이 이게 뭐고? 이게 이지토는먹까 이것은 어떻게? 여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보면 여기는 우리는 식토증이 되고 식토증 그렇게 항상 이 토기를 갖고 있는 사람 먹는다고 지켜야 되는 거예 그렇게 열받으면 먹는 것이 자꾸 당기갖고안 되면 나중에 이씹어 갖고 조지는 거야. 입에 이어갖고 막조지려고 하는 거예 그런데 끝까지 씻고이걸넘 능기지 않고 계속 씹어야 되는데, 씹지도 않고 한번 깨물어 넘기 보고, 능기 보고, 한번 깨물고 능기 보고, 이런다, 이 말이야. 이것이 식토증이다. 우리는 어쩌면 거식증에속한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응? 어? 아, 계속, 먹어대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 요만큼 사람은 무수로 없고, 이것이 약한 사람은, 기운이 없는 사람은, 우리 상대적으로 못 먹는데. 그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가 우리는 언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건강을 해치기 이전이다. 아프고 난전에 안 온다. 뭐. 이것이 식토증이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는 뭘까? 이것이 우리는 풍금통이다, 풍금통.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열불 나게 되면 사람 몸속에 바람이 드는 것 같이 붕붕 떠는 거야. 날뛰는 거야, 날뛰는 거야. 이거는 날뛰갖고 어떻게 뭐 방향을 못 잡는 거야. 이 붕붕통이라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쫙 바뀌어 본다, 이 말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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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걸 쭉 보면 마, 여기 서퍼츠 나는 사람 거의 없다. 내가 안 봐도 그거다 안돼. 이거만 자꾸 는누면뭐저 사람이 열딱 밖에 열한번 밖에 해봐. 열딱 밖에 되면 또 그런 형태로 간다 이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체 반응 곡선이 과 외부가 자 어릴 때 하고 나이 들었을 때 하고 이게 똑같을 것인가 다르다는데 있다 다르다는데 어릴 때 작용하는 거와 나이 들었어 작용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반응 곡선들이 자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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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때뭐 시집가고 연애할 때뭐 이런 게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학생들이 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 이때 젊은 아이들은 병을 많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때 병을 많이 유발한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성숙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비만을 잘못 고누구말 때는 결혼을 해갖고 잘챙겨 주니까 어떻게 쉐이크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야 이. 이때는 우리가 노학이니까 어떻게, 말이만안 뭐 되겠지. 이, 이, 시기가 우리는 무슨 지 경년기라. 이 시기부터는 내 몸의 변화가 극극하게 변화. 이때는 호르몬도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 생활습순도 변화되고, 먹는 것도 변화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 몸이 풀라, 들었다 하면 한대 잡고 그러잖아. 요 그거는 단순한 아주 간단한 논리일 뿐이다. 그러면 이런 주변의 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스트레스와 신체 리듬으로 인해서 막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떤 해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운이 좀 좋은 지가 있어요. 그럼 한번 풀어 봐. 니꺼 네 자꾸 하지 말고 월랜급 해야지. 네, 자꾸 니꺼밖에 모르는 거야. 논내는 거 풀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까 1번이잖아, 그지? 자, 1번에서 우린 7번이랬지? 응? 스트레스는 7번이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체 리듬은 3번이지 자,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딱 나누게 게되 되면 자, 63, 66 69, 72잖아. 그렇게 62만 이 식이지, 그지 네? 이게 뭐랬노? 신체 리듬이지, 그제? 이것이 신체 리듬. 그 다음에 이것이 스트레스다, 그지 이것이 스트레스다. 자, 네. 뭐가 철저기 가? 이 식이니까. 여기 63이잖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질병으로 거의 안간 이유가, 나는 어떻게 생체국수는 오르막에 있고, 이 시기는 어떻게 스트레스가 아주 작은 시기네. 그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체국수는 좋고, 이것이 나쁘고, 이때는 우리는, 무엇이 병이 왔다 하더라도, 이거 고치기가 술타는 거야.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그냥,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야. 응. 권 의장님은, 응. 여기가, 아니죠 여기잖아. 응. 그러니까, 여, 여기네. 아, 권의장또뭐 별로, 뭐, 지금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시기다. 그런데 한몇년 지나면, 한 3, 4년 지나면 스트레스 좀 많이 받겠다. 응? 아, 그거는, 어, 한 3, 4년, 둘다한 3, 4년 있으면, 둘다 이제 그게 있네. 그, 지금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별로 없잖아, 둘 다. 그쵸?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시기가 아니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지금 스트레스는 뭐 내가 봐도 없는 것같은거 말이야. 그치? 스트레스 없는 시기야, 니까 없으니까 지금 없는 거야. <웃음>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봐, 나는 스탠스가 많으면 어떻게 나는 식토체 대게부될 거라, 이말, 그때 되면. 뭐든지, 먹는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때 못먹든지 그럼 스탠스 많이 받으면 밥밥도 없고, 이, 맛, 무슨지. 뭐, 식토증이생기갖고 많이 먹든지, 아니면 아예 못 먹고, 막, 막, 걸러붙든지, 그런 주중이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기에서 있는 거 풀고, 성숙기에서 풀고, 노화기에서 풀고, 이런 스트레스에 인해서 우리는 어느 시기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딱그 시기가 우리는 어떻게? 해? 질병이 바로 그대로 오게 되는 시기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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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위험한 거지? 지금 저 곡선은 누구나 가치 적용이 되는? 아니지, 사람마다 좀더 다르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연수에 따라 갖고 완전히 달라진다. 인연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달라진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 곡선이다. 그것이 본성 곡선이 생체 반응 곡선이다. 이거뭐세가 중에서 생체 반응 곡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 기본. 음. 응. 생체 반응 곡선이 기본이고 거기서 신체 리듬과 이 스트레스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지 그러면 그 곡선에서 음. 저기 뭐야 스트레스하고 신체하고는 내려가는 시기잖아 만약에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음, 그두 개는 굉장히 내려가고 안 좋은 음. 시기잖아 근데 음. 본저 신체 생체 곡선이 좋기 때문에 음. 그카버가 되는, 그, 되는 거지 이것이 안 좋아갖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신체 기준이 약하고 그러면 생체 곡선질이 나빠지 뿐만 이때는 병이 오는 시기래. 가장 강하게 오는 시기 언제쯤 지 과거로 봤을 때. 과거로 응? 봤을 때 언제쯤 강한 가장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죠. 과거과 과거 가장 위험한 시기는 우리는 이런 시기,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일단은 아까 스트레스가 뭔가죠. 이거? 그러면 이런 시기다, 이런 시기, 그제 네. 이런 스트레스 시기에, 시기에 스트레스는 올라가는, 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올라가는 스트레스 시기에 스트레스 받는 걸가요 스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을 때는 이게 64, 65, 6, 아니 65, 66. 그런데 64, 65인데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겠다, 이게 지제 이게 생체 반응 곡선이 워낙 좋기 때면. 문 올라가죠. 그 아, 올라가 밑에 내려옵니다 아, 그나마 다벌고있 그래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안 받는 타입이라는 거다 무슨 뜻이죠 어? 그렇게 스트레스는 잘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스트레스 자체를 이런 경우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거야 소화를 잘 시키고 음. 깔고 그렇지, 깔고 있는 것이. 네. 음. 만약에 그러면 스트레스가 올 때도 내가 스트레스가 오는 시기에도 나는 이 곡순이 어떻게, 해? 내 생체 반응 곡순이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별로 많이 안 받는다. 비록 스트레스가 오는 시기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몸에 신체적으로 극하게 오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다. 음. 저게 이제 심하게 체질이 <웃음> 좀더 밑으로 가고 <웃음> 스트레스도 더 많이 쌓이고 하는 시기에 끌면서 <웃음> 하는 강의 인상이 많이 있다. 그렇지. 이거는 이 이거 이이번호만 지금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 결정적으로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 이치의 결정. 그럼 그거는 막그 그 스트레스로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질병이 오게 되는. 열잘 받는 사람들이 그런. 열 받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 열받 이거는 열이다이 말이야.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몸을 치갖고 어떤 병이 온다,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열 받아갖고 나는 이 시기에 이 열로 인해서 내인제는 어떤 병이 내인제 찾아온다는 것까지 쫙다 푸는 거야. 그럼 어머나 신기하냐? 자, 잠깐 쉬다가.